이 빛나는 피부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이 찬란한 광채와 청양함 느껴지십니까? 여름에도 가볍고 프레쉬한 피부표현을 찾는 당신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쿠션, 그 쿠션. 아무 따 무조건 써야하는 역대급 선 런칭 마켓 너무 자연스럽게 예뻐져서 나조차 속아버린 쿠기꾼이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여러분 쿠션 유목민, 쿠션 나그네들 요즘 아주 많죠? 우리 쿠근의 쿠목민들이 정착해야 할 쿠션이 왔습니다 짜잔. 역대급 피부 표현의 헬디헬디한 헬피, 헬피, 비건 성분 그리고 수정 화장으로도 아주 퍼펙트한 제품인데요 게다가 또나 데이지 쿠션만 주지 않아 손녀 예뻐하는 할머니 마냥 또 바리바리 진정품 챙겨주지 않아 단독 올리브영 선런칭에 무려 40% 할인율까지 갓성비 쿠션 지금부터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반짝반짝 이번 역대급 데이지 마켓에서 준비한 갓성비 클리오 신상 쿠션은요 클리오 비건웨어 헬디 블루 쿠션 뭐 쿠션 맛집이라 일단 말모말모 말모. 제품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이 비건함과 헬디함 이번 신제품은 가볍고 촉촉하면서도 기존의 클리오에서 자랑하는 밀착력과 커버력을 그대로 가져온 여름부터 가을 겨울까지 쭉 쓰는 쿠션입니다 보시면 케이스도 아주 영롱하고 깔끔한데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실 세 가지 컬러 발색을 준비해봤어요. 이 후란젤이 3호 있는 4호 진저순으로 발색을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화사하게 혹은 더 자연스럽게 선택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비건웨어 헬시 글로우 헬디 쿠션의 헬디. 가장 큰 장점은요. 바로 바다에서 유래해 찾은 헬시한 비건 성분으로 헬시한 피부 표현을 만들어 준다는 거. 특히 이번 제품은 풍부한 미네랄이 들어있는 해양 심층수, 피부 영양 공급의 끝판왕 격인 다시마 추출물, 그리고 피부 장벽 강화에 좋은 함초 추출물까지 바다에서 유래한 피부 피부에 좋은 성분들을 쏙쏙 뽑아 듬뿍 넣었다고 해요. 게다가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까지 탕탕탕 내 마음에도 적중 탕탕탕 보시다시피 제형이 매우 가볍고 촉촉해서 뭉침 없이 밀착되는 사형감 사계절 내내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고요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는 쿠션의 장점 쉽게, 쉽게 예쁘게 발린다 ]다. 오랜 시간 시간을 들여 공들이지 않아도 피부결 모공 커버까지 부드럽고 촉촉하게 예쁜 광을 완성시켜주면서 끈적이면 시중에 다른 촉촉 쿠션들에 비해 정말 적은 편이에요 근데 언니, 광이 금방 없어지거나 다크닝으로 얼굴이 칙칙해지진 않을까요? 네, t h a 이 제품은 밀착력이 아주 높고요 글로우 스테이 시스템으로 오랫동안 건강한 속광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뭐 말만 번지르르 하면 뭐합니까? 또 마스크 착용까지 포함해서 6시간 유지력 테스트 진행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얇고 가벼우면서도 촉촉한 피부 표현이 잘 유지되고 있죠? 유분을 조금 잡아주고 싶다라고 하면 가볍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특히 시간이 지나도 다크닝이 없어서 수정 화장을 할 때도 톤이 구분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몇번 두들겨주면 쉽게 수정이 가능하고요. 파우더 처리를 한 경우에도 뭉침 없이 잘 블렌딩되기 때문에 두들기기만 하면 수정, 수정 완성! 완성. 저는 조금 커버력이나 유지력을 올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이번에 따끈 따끈하게 출시한 자매 신제품들을 소개합니다. UV 세팅 프라이머와 커버 컨실러로 꿀조합 만드실 수 있는데요. 두 제품 모두 역시 비건 인증받은 헬디한 제품들이고 UV 세팅 프라이머는 쿠션 사용 전에 가볍게 발라주세요. 유지력도 높여주고 쿠션에 자연스러우면서도 건강하게 반짝이는 광을 오래 유지시켜준다는 거 저는 프라이머는 피부가 예민해서 잘안 쓰는 편인데도 저자극에 자차 기능까지 있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품인 커버 컨실러는 세라마이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건조하거나 갈라짐 없이 산뜻하게 커버할 수 있고 조금 더 결점 없는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추하는, 강추하는 꿀조합 아이템, 꿀주합 아이템. 아, 지금까지 쿠션 장인 쿠션 마스터 쿠션 미슐레 클리오의 비건 웨어 헬시 글로우 쿠션 브루션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100원이라도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역대급 할인율, 최고 할인율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클리오 비건 웨어 헬시 글로우 쿠션은 무려 40% 할인율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기간내에 구매하시기만 하면 40% 즉시 할인! 본품에 리필 퍼프 3개 구성으로 챙겨드릴게요! 이외에도 증정품을 준비했습니다! 1, 2차까지는 클리오 멜팅시어 글로우 밤을 드릴 예정인데요 각각 선착순 600분, 총 1,200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 3일차에는요 선착순 200분께 스테이 퍼펙트 픽서를 증정해드립니다 레전드 클리오 단독 선론칭 올령 마켓! 올리브영 마켓은요. 오늘 밤 자정부터 시작됩니다. 구매 링크는요. 저희가 마켓 시작 30분 전에 정보란과 고정댓글 에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이에요. 미리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미리 클릭 클릭 해놓으시고요. 여러분 증정품 선착순입니다. 놓치지 않게 손발력 발휘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모두 클리오 마켓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